예, 인간과 죄, 제 18강, 그릇된 사상의 주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다못 보고, 중간 정도 보고, 어, 마쳤는데요. 오늘은 또, 앞부분을 또 조금 더, 어, 복습을 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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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시간에는 말이죠. 인식론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지냈지만, 그, 저들이 그 인식의 변화가 와서 결국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에 이르지 못하고 다 틀어지게 되었다. 인식의 변화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감성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한데 감성으로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그, 그 나타나고 의지로서는 도덕적인 선이 나타나고 지성으로서는 진리의 그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인식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생자들이 추구하는 그 진선미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아, 일반인들도, 어, 그, 대자연의 그, 어미 앞에서, 어, 옷깃을 여미면서 겸손해지는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은총 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겸손이라는 것 하고 우리도 안에서 이제 회복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겸손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로 올라갔을 때, 저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영호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신관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 자기를 구원해낸. 여호 하나님에 대해서 금송화지로 표출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종교적인 열정이나 의지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그 표현 방식, 인식의 문제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인식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인식의 문제가 진리에 기초한 인식이 아니면 그 인식은 그릇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대적,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릇된 사상의 주입 세 번째 우리가 내용 속에서 이미 봐서 알, 알지만 그,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토해놓은 물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영향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마귀가 토해놓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들의 그 사상이고, 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이제 넘어트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리토인들의 그 정상적인 문화를 흔들고, 그랬던 철학이나, 그랬던 그 이성주의, 과학주의로 나아가서 이제 넘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데 에, 그러질 못하고 휩쓸릴 때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인식도 어, 부재하고 하나님의 그 인식도 정상적으로 저들이 그 하나님 계시한 토대 위에서 자라갔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개념도 좀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졌을 것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인식이 생겼고, 거기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말씀이 판단의 척도가 된게 아니라 사단의 그 꼬임이 판단의 척도가 돼갖고 그걸 수용함으로 넘어지고. 말게 뭐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사단의 방식은 첫저 사람 에덴에 저 에덴에 있었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진리의 표준, 이제,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 진리의 표준을 보기 이전에, 그, 시대에 따라 윤리의 표준이 달라지는 내용을 생각을 했고요. 그, 예로, 이제, 한국의 그 장례 문화를 그, 예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면들도 이 문화 잘못된 윤리, 상대적인 윤리의 표준에 감염이 돼서 오염이 돼서 이제 겉으로는 공, 굉장한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웅, 저 웅도를 그 나타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청년개결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에 기초하지 않은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그런 도덕이나 그 윤리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가 그 인류를 타락시키려 할때 눈앞에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 타락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인식의 그 어, 그럴 땐 내용을 가지고 어, 철저히 대적하게 해서 넘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릇된 관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무서운 죄악은 결국 그릇된 사상과 관념을 품고 나가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릇된 관념이 인간을 인도해 주는 생활의 원리가 돼서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것인데 그 사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딴 길로 나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토인들도 자칫,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이제 주의 몸인 교회 아로서,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인생 행보를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그것은 하나의, 그, 슬로만 존재하고 실제 그 조조적으로 그 그냥 아, 이론,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자기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인식이나 생활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오고 육신에서 왔다면 그것은 결국 비순물에 할지라도 그것은 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또 좋은 예를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친구 관계에서 그 진짜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 도덕적으로 조금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정도의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사상 가운데, 물, 물들게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나쁜 친구들이다. 그리 또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좀 지키고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까이 와서 우리를 흔들면, 그게 진짜 나쁜 친구죠. 우리를 그냥 잠깐 도덕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쁜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인간이 우리가 그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다 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 우리는 그냥 지킬 수 없다 그냥 살자 라고 하는 친구들 무법주의 같은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진짜 그 나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제 그, 그런 나쁜 친구들이 이제 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단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한 사상을 이루고 한그 뭐 때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우리를 흔드는 거죠. 인생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인생관이나 또 세계관 따위를 가지고 어그 연구하면서 실제 그 성경적인 철학이나 성경적인 그런 그, 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그 그런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정립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 <웃음> 그, 타락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말, 말에 그 더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그 악한 영향에 그대로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그 <웃음> 세상 철학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중 매체로 나타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요. <웃음> 그 스피노자나 뭐 데카르트 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심상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여서, 늘 생각으로만, 인생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뭐, 신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제 실제적인 그런 사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이성주의적인, 그런 관념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철학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 가운데 의심으로, 일단은 의심을 하면서부터 철학을 하는 것이죠. 과연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성, 성경 계시를 떠나서 이제 그 빛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오리무중에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철학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이 스피노자는 철학자들 중에 그리또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철저히 그, 그 모든 그 세상의 내용물들이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할때그 물체와 정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정신으로 사유를 해서 이제 세상을 알아가고 자신도 알아가고 이제 그 신도 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어, 말, 말로 신을 표현했는데 지구의 선 제일의 원인 철학상 제일의 원인이 되는 그 주상적 관념 그 지구의 선을 이대아라고 표현 보편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그 사과나무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로도 유명한데 실제로 이제 이 말은 루터의 일기에 나왔다고. 어, 나왔던 말이고,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알수 없었,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는데, 어거스틴이 그 그리토로 모든 것을 짓기까지 그옛그이월론인만니교의그 영향권 아래에서 고통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암브로시우스에게,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그, 이전 것은 씻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 자기의 분명한, 그, 철학과 세계관을, 세웠습니다. <웃음> 그, 이, 그,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초에서 사색을 하고, 모든 사상을 정립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라도, 그, 그 그의, 그,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뒤에 이제, 그,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TV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문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그 TV, 그 매체에서 증거하는 어, 알려주는 그런 지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따라서 이제 그 낮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가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만한 정 그만한 내용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 바른 사상을로 무장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제 사상의 체계가, 하나님께 대한 사상의 체계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고, 이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기가 먼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무식하다고 소리를 듣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한 것이다 석달 정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그런 내용들이 된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인식하고 습득해 나갈 때 지식의 습득의 과정이 단순히 이해해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그게 우리의 예, 사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깊은 묵상과 사색, 그리고 성경의 그, 그 증거에 의해서 확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 그래서, 저, 중세 그 교양,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을 가르칠 때뭘 가르쳤는가. 중세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제 문법이나 수사학이나 변증학, 논리학을 그사막으로 공부했고 또 기하학이나 산술, 음악, 천문학을 그 교양 과목으로 알았다는 그것은 지적인 것하고 정서적인 것하고 의지적인 것들을 다 보로 어,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에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웃음> 아,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 중에 우리가 쓸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그, 한 2시간 이제 뭐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그, 에 대한 준비도 하고, 하, 하고, 그것이 이제 이 21시간을 그다 쓰는 것이고요. 3시간 남는 중에 이제 2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1시간 정도는 이, 이, 하나님 기본적인 교양에 대한 내용을 봐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교양 있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한 시간마저도, 두 시간마저도, 이제, 총, 총세 시간마저도 TV나 다른 매체에 붙잡혀 있으면, 이제, 도무지, 이제, 교양, 주의 백성으로도 교양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어, 하나님의 은사와 직책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에... 지도자로서 일을 할수 없는 거죠. 이 교양인이 교양인을 낳게 되는 것인데, 교양인이 되지 못하니까 절대 교양인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교육 철학이라는 게, 교육의 원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아, 일반적인 법칙도 지키지 않는데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냐? 그건 아니란다. 사단이 어떻게 보면 그세 시간의 그 시간을 온전히 쓰지 못하게 이제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신자라면 이세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천 가지의 그 습관의 총합이다. 이건 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람의 그 많은 습관들의 총합으로서의 이, 이미지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습관, 일반적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몸인 교회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제 습관을 안 바꾸면 그 사람은 그냥 관념뿐인 거예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이 습관이 자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습관을 그 자기의 인격으로 그 붙여서 계속 누려지게 하려면 그런 그 일정한 룰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롤 롤모델,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을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쉬운 것부터 하면서 그것을 누렸던 성취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해서 그 우리 수준은 일일 밖에 안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수준이 십이라고 한다면 그걸 십을 그 해야지 해야지 마음만 먹고 끝낼 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도 그 습관을 그렇게 고쳐가는. 모든 것이 이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도 그것이 그 습관화 돼서, 체질화 돼서 그, 그, 그 사람의 에 그, 그 사람의 것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총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또 그것도 개별적으로가 아닌 교회 아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은 자신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경건 서적 보면 좀 자극받고 어쩌다 뭐 그런 거 보면 그, 그런 자극받고 좀 그런 마음을 한번 조금 다잡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습관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전투하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용 그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신 것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치열하게,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옛 사람을, 그옛 사람의 습관을, 옛 사람의 내 댐댐이의 그, 그 이미지도 그 사람의 습관의 총합이잖아요. 옛 사람의 습관의 총합. 새 사람이라고 하면 새 사람으로서의 그 습관의 총합으로 어그 인격이 나팔유 돼야 되는데 그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신을 그 재료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주님의 인격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인한 관계 회복이니까 주님이 우리 나자지셔서 우리와 그 함께한 그런 관계 회복으로 모아져야 돼. 주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죄의 있는 그죄 있는 그죄 없으신 몸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오셔서 죄 있는 인생들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은사와 직책에 충성을 다한 거죠. 죽도록 충성을 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아, 듣게 따라가야지 아니면 진짜 그 일반 신문이나 TV에 좀 좋은 내용을 보고 그 단편적인 지식을 누리면서 조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사람 관계에서 좀 좋은 게 좋다 생각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정도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의 그, 그 표준이 뭐 뭐가 돼야 되고 인식의 표준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정도까지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사상을 세워야 한다.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관과 세계관과 인간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립하려는 노력도 없고 정립하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알아듣고 못알아듣는 것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체내에 있는 바른 지식과 바른 주관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사상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주 소극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스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지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보기 어렵다. 내가 책에 있는 바른 지식과 바른 주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사상으로 서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다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무풍지대 가운데 가만히 있는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까지 인간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계속 부딪혀 옵니다 사랑을 배우거나 적용해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현상적인 세계 속에 갇혀버려, 갇혀버리게 됩니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식론이 늘 자기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소원은 있고, 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늘 그,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그 시간의 습관과 그, 그 시간을 들여가는 습관도 없고 그것을 위한 치열한 다툼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그러니까안 변하는 거예요 그옛 자아가 늘 자기를 지배해가는 거야. 위기가 닥쳤을 때라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반추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그것이 없는데 기독교에 타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내가 뭐 가난하거나 내가 뭐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맞거나 했을 때 그냥 이 문제의 현상적인 해결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데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나를 교육시키려고 하는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내가 이이 이, 이 과정 속에서 그걸 취하는게 가장 어, 본질적인 걸 취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바른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냥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그 인간적인 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치면 어, 그거는 주님이 환경을 섭리하시는 분으로서 그 사람한테 작용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그 기독교의 타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가 됐든지 교회가 진정으로 시대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훌륭한 모델이 되려고 하면 교회원들 대다수가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고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개인의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아로서 그 주님의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책에 따라서 그 시간과 지혜와 물질 등을 써 나가면서 그걸 맞추고 하는 거죠. 그게 개혁 교회고 그 개혁 교회 원들이 해야될 태도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 교회도, 그, 한 몸인 교회라고 하고도, 니네 교회 따르고, 네밤네가 먹고, 내밤 내가 먹고. 한 교회원 안에서도, 그냥, 부한 사람 부한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 은 가난한 대로 살고, 병 들면 병든 대로 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살고, 그, 그거 이상이 아니야. 일반의 세상에서 조금 덕성 있는 사회에서 그 서로 책임져주고 아껴주고 존중해 주는 이런 모습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독교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최상의 대접을 해 주셨거든요 나의 좋은 점을 보고 대접해 준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시고 원약하셨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대우를 해줘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형제라고 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해명해서 전해줘야 그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하는 것, 이고 저를 보내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제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 시대의 그 역사적인 사명을 그 감당할 그런 존재로서 그 열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그 저를 대우해주고 주님을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최고로 그냥 좋은 밥 사주고 뭐. 좋은, 뭐, 물, 뭐, 옷 사주고, 이 정도로 대우가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냥, 이, 저거, 육신을 나는 형제, 자매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 그리토인이라고 하면, 그런 걸다 뛰어넘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장 좋은 곳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니까, 그, 성경에 보면, 네가 대접, 바꾸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바라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최상의 것으로 대우 받기를 원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극한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게, 그게 한 가족이고, 어,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인 거죠. <웃음> 창세기 그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사상 혹은 관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하와가 다른 곳으로 유혹받은 게 아니라 그릇된 사상이 주입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강하게 한 말은 우리 시조가 그릇된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주님이 명하신 혼인 명령, 노동 명령, 문화 명령, 안식 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그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그 개시를 이, 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그 많은 게 섭섭한 거잖아요. 그게 아쉬, 아쉬운 거잖아요. 왜다 허용했으면서 그거를 못하게 했나. 그래가지고 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의 그, 그런 것 때문에, 그릇 때문에, 넘어진 건 아니에요. 마귀는 하와에게 그릇된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뱀을 통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냥, 뱀이 그냥 그 외형적, 외형적인 그, 그 외형적인 여러 화려한 그뭘 가지고 어, 하와를 꿰게 아니에요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통해서 들어간 말그 어, 사상으로 하와가 가지고 있던 인식론 전체를 엎어버렸습니다 후회라도아 이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원래 그릇된 데 근거를 두고 생각했다 하는 음.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 대부분 이제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다고 하면서도 이런 근본적인 반성을 하지 않는다. 어스틴 얘기를 좀 전에도 좀 했었는데 그가 위대해지기 전에 일에 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그은 세례 받기 전입니다. 한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 안브로시우스의 설교가 여러 가지로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거는 신앙에 굉장히 용장이었죠.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스스로 성경을 자꾸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베르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계속 묵상을 하고. 이건, 그, 과연 그런가를, 그, 해야, 그 신학을 하는 거죠. 김홍전 목사님 아니라, 뭐, 그 외에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분명하게 확정적이고 어, 저기 논증된 그런 진리를 증거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게 신학을 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 그 그분 그분들의 그 신학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통일성을 내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내안에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체계를 그 그냥 어거지는 그냥 조금 그 개과천선하는 정도로 고친 게 아니고, 완전히 옛것을 옛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 거죠.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처음에 죄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는 죄인이다 할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점에서 죄인인지 한번 우리는 물어볼 만한 것입니다. 그, 소요론 문답 13문에도 그 죄가 무엇인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그게 죄인인가? 그, 그렇지 않고, 그냥 되게 나는, 뭐, 옛날에 뭐, 누굴 미워했다든지, 누구 것을 더, 더 취했다든지, 욕심을 부렸다든지.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회, 저, 죄를 얘기한다. 그건 죄의 현상이죠. 현, 우리가 이제, 감기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뭐,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열도나고 여러 현상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바이러스잖아요, 항상.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치우지 아니하고 현상적인 치유를 잠깐 억제를 한다고 치유가 된게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 아예 해놔야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을 고백한 게, 뭐, 그, 잘못한 거 고백하는 게, 이제, 뭐,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그지장을한 그그 내용을 봤었는데 사람으로서는 생각하는 것이고 또 생각하니까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그 인간 본성의 그 부패 현상은 늘 항상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틈만 나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는 거죠. 인간 본성의 부패 현상이에요. 그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게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원하는 선을 인식하는 것은 중생자들이 인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 그럴 땐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그런 걸다 내려놓고 오직 생매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생활 그 생활의 그그 사람됨됨이 습관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을 알는데, 돌리는 거는 옛사람으로 돌려버리면, 그거는, 예, 그릇된 생각, 그릇된 인식 가운데, 예, 여전히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그런, 그릇된 심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른 생각을 자꾸 하면서, 세월이 가면, 생각이 좀더 구체적으로 바르게 아주 경고하게 되는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사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되고 시간 들임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도덕 어 저기 윤리적인 성격의 문제만을 어, 괴로워하다가 회개했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그는 자기가 품성상 몇 가지 문제를 회개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 자기가 그걸 누렸기 때문에 자, 자기가 그런 걸 말로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회개했느냐는 내가 너한테 값을 주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회개의 심정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살 먹은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중생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야 이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살 먹은 어린 아기라고 해서 안 죽는다는 법이 없죠 어린 아기라도 죽는 것입니다 죽은 아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품성상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 품성을 우리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남을 얼마만큼 미워하다가 죽었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얼마만큼 남을 사랑하다 죽었나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저 원형에 불구한데 옆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것이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인지 저질 찾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다고 떠들지만 결국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동물이라는 견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정을 그렇게 하는데요. 알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현저하게 보는 것은 유사한 그, 그 다른 종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본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도, 그, 사람을 완전히 동물로 전제해놓고 심리학을 풀어가요. 굉장히, 그, 뭐, 과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혼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성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육체에 의해, 육체의 어떠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 현상으로밖에 치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참 독단인 거죠. 생리학자가, 뭐 이제, 뭐 이제 심리학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규명한다고 해도 다 독단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혼이 활동하는 거지. 영혼이 한열살 때쯤부터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5 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죄인으로도 성격을 가지는데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지 단순히 본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죄인이라고 자꾸 논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죄 된, 죄된 본능은 아이들도 다 표시를 해요, 사실은.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품, 문제는 품성의 문제가 어떻다는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자각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참된 회개를 표시할 수 있으려면 소견이 있는 나이가 돼야죠. 그것은 정확하게 몇세이라고 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죄를 생각할 때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잘못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 회계가 발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회계는 일생 한번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곧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 그런 회계. 예, 그게 이제 구체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어, 뭐, 권파들이 말하는 그런 그런 논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니다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터닝 포인트 없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도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공적 신앙 고백이 이제 자기의 그 구체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구원에그 능력 구원의 그 시기로 보면 하나님 어, 품 안에서 하나님 생각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 이제 우리가 그걸 누려가는 측면에서는 어,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사실을 각성하는 데는 반드시 또 동시적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 살이나 두살또세 살이나 다섯 살그 일곱 살에 또 참으로 중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는 사실이 현저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배워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수준에서 돌이켜서, 어, 이제, 터닝포인트가 돼서, 우리가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게 완전한 터닝포인트는 아니죠. 그 수준에서, 그, 그, 그, 그 완전히 생활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각성운동 때, 그, 피비 버틀렛이라고 하는 아이가 네살때 회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살때 회심해서 아이가 골목에 나가는 걸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외딴 집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애쓰고, 그렇게 했다. 그, 애를 끝까지, 그, 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진짜인가 의심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그 아이가 80이 넘게까지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 그, 그렇다 할지라도, 4살에 그렇게 그 회심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그, 갈수록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의 사상의 왜곡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알수 없습니다. 차츰차츰 깨달으면 그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 싹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유아선에 받은 아이들도 싹이 일찍 보이는 아이가 있고 좀 늦게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튼 다 일정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라는 말을 일생 한번 하는 회개만이 아니라 또 반복하는 회개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전에 그 전에 그그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할때 회개는 세례 할때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일생 그그 그 일생 그 단번에 회개를 했지만 일생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실효성 있게, 세례를 실효성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일생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전환을 하는 때가 이제 있는 거죠. 철학의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한 끝에, 지금까지 가, 가졌던 걸 포기하고, 새로운 철학을 세우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소위 가치의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회계와 다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이트,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았던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그 사람은, 그 프로이트를 또, 그, 저, 추종하다가 새로운 각성이 와서 자기만의 또, 그, 그 심리학을 세웠어요. 유흥의 심리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이 이제 그런 거하고 기독교 회계하고는 그 각성에서 뒤집어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뿌연 구름과 같이 막막하게 바라보다가 그것이 의미가 없고 악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히, 하루속히 오는 것이 좋지, 오지 않고 나이가 중년이 되고 작년이 되도록 이 세상이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끝없이 추구하고 살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 내가 인생을 완전히 낭비했구나. 헛, 헛개비를, 잡으려고 지금까지 왔다 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불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고치라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불리한 것은 둘째이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내신 본위를 모르고 많은 은사를 제멋대로 낭비해 버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인류의 역사 위에 증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어, 만들어 놓고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되지도 않은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일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할수 있는 그런 재능과 지혜, 능력 다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낭비하는 건 나, 내, 나인 거죠. 내가 스스로 소멸하고 없애버리는 거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선약교의 한 회원으로 내가 존재하는가? 그냥 도매금으로 존재하나? 남들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존재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하옵소서 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역사위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땅 위에 증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내 멋대로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본을 주셨는데 다 낭비하고 나면 그 때는 뭘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젊었을 때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때는 자기 시대에 영향을 받아 나가기 쉬운데 생각을 한번 잘못하면 잘못대로고 가기 쉬운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걷습니다. 제 멋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을 향해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진짜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 그, 부착, 고착이 돼서 아주 접착이 돼가지고 그 생각을 써 나가는가. 그걸 각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그래, 그럼 생각은 그냥 그냥 여기저기 다떠다라 다니고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어, 그러길 바랍니다 하면 그게 무슨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이미 사단에게 휘둘려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공작해서 그의 생각을 고치, 고쳐서 치고 넘어뜨린 그런 상태가 되는거예요 마귀는 될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한다 내 육신과 이 세상의 사조를 쫓아가게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어, 결국, 우리도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에, 그, 뭐, 분사, 하나님의, 좀, 백, 그, 네. 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 자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 생각을 생각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생각이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릇된 사상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행보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쓰시는 거죠 시대적인 사명을 이룰 존재로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단이 하와를 인식론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 때 이제 진리의 표준에서 어긋나게 하는 생각으로 저를 미혹한 부분을 상고하여 싸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됨을 알고 주님이 명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더 장성해 나가야 할 길을 찾아야 했었는데 주님이 금하신 내용의 마음이 고착이 돼서 이제 더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가 사단이 그 인식을 흔드리는 그런 유혹으로 어, 역사하자 거기에 그만 동조해서 넘어지고 말하사옵나이다 사단의 이런 괴에는 어, 옛날 그 첫사람들에게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옵나이다 저희들이 형식으로만 그리토를 찾고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없이 이, 살아가게 될때 저희들은 이제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이 생각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서 늘 생활 감정에서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그런 대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웃음> 사단의 획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가 죽게 속한 자로서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 행해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발휘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서 진실로 주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는 그런 신령한 그릇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갇혀서 또 육신에 갇혀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되면 참으로 저희들은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우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태를 취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